원더룩 고래노래만에서 30분 동안 사냥하면 수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고래만에서 사냥으로 골드를 버는 것을 고찰죽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고래만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인 갑주소각을 주어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고래만에서도 지역마다 출몰하는 몬스터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기 좋은 몬스터가 나오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자리는 해안가 주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근접 몬스터들만 나오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잡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몬스터가 상태 이상 스킬을 원거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유저는 어쩌냐고요 뭐 그냥 맞으면서 죽여야죠. 원대륙에서 계승자의 주머니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지역이 고래만으로 장비 점수가 8000점만 넘어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근 패치에서 계승자의 주머니를 사냥해 주었으니 수입이 짭짤랄것 같습니다. 고래만에서 사냥을 하다보면 분생 단계가 오르게 되는데 전쟁 시기에 명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쟁을 비우면 명점도 먹을 수 있어서 개꿀입니다. 고래진 퀘스트를 위한 선동은 아닙니다. 승득 모든 답사가 마찬가지로 매우 지루한 사냥입니다. 그러니 사냥 영상은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득한 아이템은 갑주조각, 계승자의 주머니와 잡동사니,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 명예점수, 은상자, 도면주머니, 망령의 상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순수사냥으로 얻은 골드는 7골드 24은 19등입니다. 갑주조각은 망토업글에 필요한 재료로 수요가 있으니 경매장을 통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올라서 개당 6골 66근에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15개가 나왔으니 총 99골 90은입니다. 꽤 짭짤하네요. 다음은 영화만 기운이 봉인된 돌입니다. 18개를 얻어 총 30골 40위원입니다. 운상자는 개당 2골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가 나왔으니 16골드입니다. 항상 경매장에 아이템을 올릴 때는 시세를 확인하세요. 명예점수는 50점짜리 16개가 나와 총 800점을 얻었습니다. 도명가방은 상점으로 네, 바이바이 네, 하겠습니다. 망령의 상자는 개봉시 망토 및 아이템이 나오는데 노동약이 200씩 소모되며 나오는 망토는 사용하기에 별로입니다. 아주 드물게 원대륙의 서가 나오긴 합니다만 전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건 주머니뿐이네요. 개승제의 주머니는 308개를 얻었습니다. 이걸 또 언제 떠올지 그렇게 그는 한동안 말없이 주머니만 열었다. 주머니를 모두 열었더니 소지 골드가 621골드, 84은 11동이 되었습니다. 경매장에 등록한 아이템들까지 모두 팔린다면 30분 사냥으로 얻은 총 수입은 768골드, 16은 11동입니다. 시간대비 수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노동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네요. Good.